아 여기 있나? 어 화장실 어디지? 어아배아파 어? 잠깐. 재수개 요카 칼들을 뭐 하는 거지? 아 맞다. 야너 그거 아니야? 요새 코코넛 나그 노래 진짜 유명하잖아. 어 그게 뭔데? 아이 진짜 그거 있잖아. 다다다다다 다다다 코코넛 나 고르파 고르파 고르파 아 몰라 너? 아이, 모르겠는데, 그. 그러... <웃음> 아이, 그러더라. 아 추워. 안 아, 너무 추워. 아, 왜 이렇게 춥지? 당연히, 네가 민소매를 입고 다닐까? 이렇게 춥지. 런디를 입고 다니면 어떻게 가을 날씨에! 어, 그래서 추워 건가? <웃음> 옷은 두꺼운 거 입고 다녀. 어, 알았어. 가자. 아이, 추워. 아이, <웃음> 추워. 어이, 근데 난 민소매가 너무 좋아. 아이, 추워. 으이그 빨리 와, 봉주야. 요 어, 리야 어,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어, 괜찮으세요? 자, 일어나세요. 괜찮아. 최소 잡아요. 자. 아, 어, 고마워요. 아, 어, 그쪽 아니었으면 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 내 친구 같은데. 너 이름 뭐야? 어, 나는 미소라고 그래. 네 이름은 뭐니? 어, 나 고봉이야. <웃음> 와, 얘 진짜 <웃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생겼다. 생겼다. 내 여자친구 됐으면 좋겠다. <웃음> 어 미소야 어, 다음에 보자 안녕 야, 야 빨리 와 빨리 와 으이그 너도 보는 눈 있어서 쟤 진짜 이쁘게 생겼지 그치 <웃음> 야 쟤가 내 여자친구였으면 진짜 고봉이라고? 고봉이라고? <웃음> 언젠간 <웃음> 내구로만 될거야 엄마 아빠 고순아 어디있니 어야고순아너 아침부터 뭐하고 있어 아빠 바깥에 웬 이쁜 언니가 서있는데? 네? 오빠 친구 아니야? 어? 내 친구? 나는 여자친구 없는데? 저 바깥에 있어 오빠 나가봐봐 오빠 기다리는 거같은 게. 어 알았어 이상하다 내 친구가 볼 일이 없는데? 어? 누구지? 저 누구야? 저 누구세요? 어? 야너 미소 아니니? 어? 그분이 안녕? <웃음> 반가워 너 여기 살았구나 아 근데 미소야 너 우리 집 어떻게 알았어? 어 그냥 뭐 이리저리 물어보고 왔지 웬일이야? 너 오늘 혹시 시간 되니? 나랑 데이트 안 할래? 뭐? 뭐? 데이트?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진짜다 <웃음> 어나 시간 돼 그러면 내가 여기 앞에 우리 집 앞에 저기 공원이 하나 있거든 진짜 좋은데 거기 놀러 갈래? 어, 그래, 쿠봉아. 가자. 미소야, 여기 다가 자주 오는 놀이터다. 진짜 좋지? 어, 어 너무 좋다. 저 근데 쿠봉아, 나 너한테 뭐 하나 물어볼 거 있는데. 어? 뭔데? 물어봐. 뭔데? 너 혹시 내 남자친구 해줄 수 있니? 뭐? 어? 남자친구? <웃음> 또 여자친구 생기는, 생기는 거야 이 거봉이가? <웃음> 음. 어 미소야 음. 어이 사실은 나 사실 너무 좋아 우리 남자친구 여친구 하자 진짜 너무 좋아 미소야 고마워 아, <웃음> 어, 아니야 내가 고맙지 뭐 어제 네가 나안 도와줬었으면 내 다리가 찰려나갈 수도 있었을 거야 <웃음> 아니 왜, 왜 잘려져 나간다는 그런 섬뜩한 소리를 하지 어, 어쨌든 어, 그래 괜찮지 지금은? 어 코봉아 덕분에 다리는 붙어있어 <웃음> 어챙피해 우리 이 세상 죽는 날까지 함께하자 너 어, 아니 자꾸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해 어쨌든 미소야 우리 재밌게 놀자 그래 코봉아 우리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놀아보자. 으악! 어, 그, 그, 그, 그, 그래. 아, 일로 와봐. 이거 낭무 타기 되게 재밌다? 일로 와봐, 따라와봐. 야후! 야후! 오! 잠깐만! 저 윤경이다, 윤경아! 윤경아! 미소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있어봐. 윤경아! 어, 안녕, 가방 사찰이 있었니? 어, 윤경아. 너, 거, 엄마가 같이 우리 텐트 치고 놀러 가자는데 언제 갈 거야? 어? 조만간 가면 되지 뭐 조만간 니리 집에 한번 놀러 갈게 거봉아 어? 알았어 윤경이 빠이빠이 다음에 보자 야미소야쟨 누구야? 아쟤 윤경이라고 나세살 때부터 친구야 어, 쟤네 엄마랑 우리 엄마랑 되게 친하거든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니? 너. 아니 그냥 친구니까 별 사이 아니야 미소야 신경 쓰지 마어 알았어 자 그럼 놀이터 더 놀자 재밌게 야호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미소야 나 잡아봐라 미소야 우리 놀이동산 놀러 갈래? 어 좋아 <웃음> 그럼 가자 데코봉아 어? 왜 미소야? 아까 그 윤경이라는 애 아무 사이 아니지? 어 맞다니까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사실 내가 옛날에 좀 저거 하긴 했었는데 뭐라고? 아이 그냥 어렸을 때 미수야 넌 지금 내 여자친구잖아 안 되겠어 우리 고봉이 내 집으로 데려가야겠어 고봉아 너는 이제 내 남자친구야 날 벗어날 수 없어 <웃음> 거봉아? 어? 왜 그래 미소야? 혹시 우리 집 놀러 갈래? 어? 너네 집? 놀러가도 돼? 응 어,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안내할게 자 따라와 어 알았어 거봉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서 올라가자 어 알았어 미소야 와, 근데, 와, 집 진짜 우리흐리하다 와. 야, 어, 계단도 너무 높아. 어... 여기 좀 이상해. 코봉아, 어? 어여봐. 어서 들어가자. 어, 알았어, 미소야. 어. 응? 와, 집, 와, 진짜 크다. 어? 미소야, 왜 문을 닫어? 어 밤이 되면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래 어서 따라와 어 알았어 미소야 음. 우와 집이 너무 어둡고 무섭다 여기 거봉아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해 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알았지? 어 알았어 미소야 갔다와 아 집이 이상해 진짜 아그 아, 잠깐만 어, 배가 아프지 무지... 아우 아우 똥마려야 진짜 아우 화장실 없나 화장실 화장실 어 여기는 체이왜 이렇게 많지 아우 도대체 화장실은 어디 있는 거야 어아배 아파 아어 이거 뭐야 어 왜여 문이 있지 어 여기 화장실은 아니겠지 아배 아파 아 여기 있나 어 화장실이 어디 있지. 어배아빠. 어. 잠깐. 대체 여기서 칼들은뭐 하는 거지? 어, 해풀. 해플, 해풀부터하지 어. 너는 나를 떠나지 못해 너는내 거야. 음. 너. 와! 어? 어? 뭐야? 비옥석 바구가 나와 진짜. 가방아. 어! 너 어, 어, 미소야. 너 지금 나에게서 칼 갈고 있는 거 보고 있었던 거야? 아, 아니, 아 그, 그, 그, 그게 아니라. 그대 미소야, 그 칼을 들고 왜 나한테 오는 거야? 너가 너무 무서워? 내가 무섭다고?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무섭다고 그랬니? 어, 아니야, 미소야, 그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진짜 무섭잖아. 내가 무서웠어. 나를 떠나겠다아왜 그래, 너? 숨어 있는 코야 코봉아 어떻게 제 외전에 나한테 코봉아 혹시 여기 숨어 있니? 아!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어떻게 어떻게 어디 숨어? 어디 숨어? 코봉이 살려, 코봉이 살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고? 어 여, 여, 여, 여기로, 여기 여기 여기로 여기로 가 코봉아 넌내 곁을 떠날 수 없어. 우리 코봉이 어디니? 우리 코봉이 어디 숨었나? 어떻게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이층이다 사다리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코봉이 거기 있었구나. 어어어 <웃음> 어, 어, 어떻게 어떻게 무서? 어.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미소야. 저기 저기 다가오지 마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넌내 곁을 떠날 수 없어. 미소모니 안녕하세요 지금이다! <목소리> 아, 지금! 지금. 도박도박도박 꼬뽕이 아, 살려! 빨리! 아, 무서워! 나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맞다! 아까 굴 같은 데 있었지! 길이 있었잖아! 아, 아, 아. 오, 오, 오, 아, 살려주세요! 꼬뽕이 살려! 어, 어, 어, 어,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어, 어. 설마 오는 거 아니겠지? 아, 쫓아와! 쫓아와! 꼬뽕이 살려! 와, 무서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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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봉아, <뽀뽕아>, 내가 읽겠지? 넌내 소라기를 벗어날 수 없어! <웃음> yeah!